안녕하세요. 펜타곤의 홍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후희입니다. 키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희입니다 영원이에요. 대표입니다 시간입니다. 후희씨가 네. 한번 아 저요? 키노와 애들 다섯 글자 맞네요. 네, 사실이니까 네. 받아들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오디오에, 오디오에 들어가지 네. 않지만 키노가 마지막에 대화터고 <웃음> 나서 뒤에 아. 떨어질 때 키노의 손소리가 있어요. 아 그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 생각에 맞아요. 맞아요. <웃음> 아. 이야 괜찮으세요? 어. 아, 괜찮으세요? 이게 아, 아, 네, 네. 정말 거 보여 주세요. 전랩 파트 하겠습니다. 주 같은 원의 꿈. 오, 저요. <웃음> 그게, 그게 사실 그게 클파트예요 야, 우석 씨 한번 보여세요 Stay w 아니, 우주 같은 꿈 보여달라고. 아, <웃음> <같은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우리 아들만의 구운. 그렇죠, 역시. 야, 야 그래. 눈에 띄어 누가 다 먹었니 진짜 눈에 띄어 네. 오랜만에 <웃음> 먹어가지고. 그래서 눈에 띄나? 아 오늘 좀 눈에 띄네. 음 역시. 저 일단 이제 3주 차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2주 동안 보여드렸던 것보다. 네. 좀 다른 느낌. 다른 느낌. 그리고 우리 영원이가 어쩌다 가족. 어쩌다 가족. 네 이제 곧 출연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우리 키노가. 피싱부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 네. 유토가 어, 사운드 클럽와도요 노래가 굉장 열리고 있어요. 유튜브가 운동을 요즘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어, 여러분들 모르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기대해 주시죠아 어. 우리 신원이가? 네. 저 지금 되게 잘 먹어요. 신원이가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우석이 요즘 고민이 많아요. 예. 네, 네. 그래서 달랑이우석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홍석이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펜타곤 다 같이 인사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펜타스감사합니다